중에 예, 예, 예, 배우시잖아요. 지금 개도 첫 번째, 자 손목을 열고 손목을, 손목을 열어주고 오른발 나와 오고발나고 여기에서 임팩트가 끝나요, 그죠? 마, 많은 타점은 요요 라인에서 만드는 거죠 우리라에서 임팩트가 끝나고 동료인 끝나는 거죠. 끝나고 바로 손목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그냥 손목을 세워주고 추인 궤도가 약간 왼쪽 어깨쪽이 있어요 왼쪽. 왼쪽 왼쪽 어깨쪽 왼쪽 어깨쪽으로 마무리되 왼쪽 어깨쪽 네. 여기서 주의할것 손목을 꺾는다든가 손목을 꺾는다든가 강아서 올라온다든가 면적이 똑바로 그대로, 그대로 올라오지 않습 막상에.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 응. 네. 이렇게 끝나고, 아니 올라오면서, 올라오면서, 팔꿈치를접히면 그렇죠. 손목이 열었죠? 이렇게 끝나고, 끝나고, 팔꿈치가 접어지면서, 손이 들어가 있어야 돼. 몸이 보요팔 돼. 팔을 깎이는 거지. 손목이 세워져야 됩니다. 헤어지고. 이거 되어요지고오다 직선이들, 대각이들, 자, 골을, 예. 자, 자 윙을 네, 네. 네.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치면 골이 어디로 가요? 이렇게 하면 어디로 가요? 그렇죠. 저쪽으로. 저쪽 자, 이번엔 밑쪽으로가고 <웃음> 돼. 네. 무슨 스윙, 스윙 궤도는 똑같아야 돼. 스윙 궤도 똑같아야 되고, 하점이 달라야 돼. 하점이 아, 스윙이 나가면서 여기서 네. 맞았을 때, 우리가 제게 대강으로. 네. 손이 좀더 끌어당겨서, 하점이 네. 이렇게 맞았을 때는, 네. 직선? 그죠? 많은 타점이 달라져야지 이거를 어, 이렇게 치면 안 돼요 주의할 거아 직선으로 내가 직선으로 치야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직선 대각 이렇게 똑같이 직선이나 대각이나 쉬운 궤도가 더밀주서 오디오, 어디로가디오 오디오, 오디오, 오디오, 오디오, 오디오, 오디오, 오디오, 오디오, 오이나 오디오, 오디오, 오디오, 오디오, 오디오, 직선, 대각, 직선 대각. 코은 약간 좀 돌려서 들어가요 돌리지 네. 말고 바로 그냥 아래로 열어주고 네. 열어주면서 열어주고 그냥 가르 네. 돌리지 말고요 네. mesmos у газы были om в небе соски уз Mechan был мнерон яичный